오늘은 AFCU-13 태국대 미얀마 친선전이 있는 날입니다. 중요한 경기는 아니지만 태국 유명대학 경기장에서 열려 대학을 구경할 겸 왔습니다. 잘하는 선수들은 14일 열리는 월드컵 예선 경기 때문에 결전하고 이긴 선수들이 나올 거예요. 이군이지만 미얀마 상대로 당연히 태국이 이길 것 같습니다. 볼이 많이 나와 하이라이트가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.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이 가장 잘하니 오늘은 꼭 이기면 좋겠습니다. 꼭 미얀마를 상대로 진다면 경기장 폭동이 날지도 몰라요. วันนี้นะคะโค้ชไม่ใช่โค้ชหล่ะนะคะวันนี้เป็นโค้ชเบนนะคะโค้ชหลับไปไปช่วยไปช่วยโค้ชที่มาเลเซีนะคะก็เลยเป็นโค้ชเบนซ์อุ้มแทนนักศึแล้วก็รูเนบอลแม่ใช่ไหมครับแล้วกันด้วยนักศึกษา ที่เป็นโฟส... ไป... <coughs> <coughs> <coughs> <coughs>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